아, 옥빈씨, 아유. 아 축하해요. 아, 정말 축하해요. 축하해. 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<웃음> 네, 오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? 아, 아유, 당연히 오빈씨 결혼이니까 와야죠, 제가? 진짜 <웃음> 매직한 <고장님? 웃음> <미식한> 거야, 저거? 벌레 아니야. 아장님 제가. 부장님, <웃음> 제가, 제가 부장님 때문에 회사 네. 다니잖아요. 아, 그러냐. <웃음> 잠깐만. 옷빈님 맨날 단톡에서 졸라 욕하던 개 부장 아니야? 맞아. <웃음> 어머, 핵소름 맞네. 야, 야, 어머, 어머, 아씨가 맞지. 어머, 아가뭘 용기력 개쩐다. 나깐네 배우인 줄알았잖아 그랬어. 그러니까. 야, <웃음> 진짜. 제 사회생활 아, 뭐야. 그러 그니까. 그러니까. 잘 부탁해요, 현영 씨.